안녕하세요 놀아려고 왔습니다 네놀아려고 왔고요 진짜 놀아려고 지금 게임 킨 거고요 아놀아려고 방송 킨 거고요 <웃음> 방송을 위해서 노을킨게 아니라 놀하기 위해서 방송을 킨 겁니다 네, 혼자 하면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노을 켰고요 아 잠시만요 지금 생방송 상태가 생방송... 일단 노래 시작하자. 롤롤롤롤, 롤롤롤. 오늘도 아기는 크게 못할것 같아요. 아기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엄마가 오늘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너를 열심히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유미다. 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난 철저히 유미다. <웃음> 난 철저히 유미다. 철저히 유미란다. 예, 루미, 유미, 유미. 철저히 유미랄 겁니다. 장크라 유미. <웃음> 어, 태장 당했어. 당당한 게 아니다. 그냥 나가 나가져 버렸네. 뭐지? 야, 빠꾸치네 이걸. 이걸 빠꾸를 쳐버려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유 e <웃음> 잠 a l 유 t 말고는 서 i t 없는데 그전에 서폿이 없는데 정글이 없 i t 아유 e 선택했는데 <웃음> 망했는데 일단 불리베어 따라가야 될것같이 e 리 i 아니아 a 리 i t 뛰어가야될것 같은데. 이즈리안 아니면 블리베어 뛰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누구 따라가면 될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게임 캡쳐 니고브 레전드 맞지? 맞네요. 일단 지금, 잠시만요. 아, 됐다. 일단 볼리베어 따라가라 하거든요 볼리베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베어를 따라가서 열심히 힐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제가 유미밖에 못하니까 유미가 너무 재밌어요 유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유미만 하고 있습니다 유미만 하고 있고요 일단 웬만해서 유미가 되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웬만해서 유미를 또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아뭐 하지 이러고 있으면 유미를 하게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유미 유미충이라고 불러도내만그 유미만 합니다 그런 나죠? 이두 분은 왠지 같은 그 듀오인 것 같은데요 피방식은 없다 피방식은 충전 좀 이름이 딱 그런데요 일단 볼리비아한테 바로 묶어요 일단은 일단 사고 소환사습니 환영합니다. 일단은 볼리비에 따라가서 볼리비한테 볼 거야. 니언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와 강타 없는 호구 여기 있는데요. <웃음> 구 여기도 있는데. 없습니다 <웃음>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전뭐 들어야 될지 몰라요 일단은 이런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깔가먹는플레이를 하죠 근데 얘 자체가 압살을 그러니까 초반에 압살을 하자고 하거든요 지금 초반에 압살을 하자고 해가지고 굳이 전힐만잘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타할때 한타 할때 한테들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아까 전에 저기 와드박을 하고 간것 같은데 제가 와드를 못 박았네요 와드 박을 그게 없다 시간이 없다 쿨타임 아직 덜 찼네요 저는 계속 힐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저 내가 와드박을 하 했는데 넌 그대로 잠든다 응? 나만 괜히 갔다가 잡힐 것 같거든요 잡힐 것 같으니까 지금 와드박으로 가진 못하겠고 Okay. 요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좋은 것 같죠 그.. 아.. 잡을 제마음 잡겠는데.. 아.. 아.. <웃음> 이거를..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서 아이템 좀 먹고 아이템 사고 아이템 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보스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보스로 가야 되는데 지금 탑으로 왔어요 다들 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유민해도 되는데 오지는 말래 가지고 보스로 그래가지고 일단 탑으로 왔어요 탑으로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즈리얼한테 가고싶은데 이즈리얼한테 갈 수가 없네요 지금 이즈리얼이 요 밑에 있거든요 이즈리얼이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걸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힐은 그래 중요한 타이밍 아니면 안 넣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씩 참여 일단 넣어주긴 하는데. 와 이거를. 못 맞춘다고? 일단 아. 해보면 아. 계속 넣어주는데 레벨 차이가 나서 안될것 같아요. 레벨 차이가 지금 일어나거든요 공 찍어주고요. 일단, 공을 찍어주고. 일단은 볼리비아 다시 볼 거예요. 왜 나갔냐고요? 네가 죽어서요. 네가 죽어서요라고 <웃음> 말하고 싶지만 말했다가는, 아, 저기 바로 오는구나 저렇게. 제가 노를 한지 얼마 제가 노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근데 맵 차이가 엄청난데요. 아무리 여기 유미가 붙어 있다지만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너무 심한데요. 갈 거든요. 해 보고 서 넣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궁 써야되나? 궁을 써야되나? 이 타이밍에. 지금 궁, 궁 타이밍 좀 보고 있거든요. 아, 망했다. 잘못..잘못썼어요 이거 아 이거.. 개잘못썼다 이거이거 아.. 조금 무서운데? 지금 저 만화, 만화, 만화는 좀 괜찮게 남았거든요? 만화는 괜찮게 남았는데. 만화는 괜찮게 남았는데, 지금. 만원는꽤 괜찮게 남았거든요 만원는꽤 괜찮게 남았는데 지금 레벨이 상당히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레벨 차이가 심하나가 정글 도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제가 노래 완벽하게는 속지는 못해서, 완벽하게 속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왜 이걸 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어, 라인 밀린다. 집 갔다 오는 것 같고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얘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형목을 벌써 죽는다고? 어디까지 밀렸는데? 뭔데? 벌써 항복을 벌써 지진를 치려고 해 벌써 벌써 항복을 찍을라 그래 자볼리비에 오고 있고요아 잠시만 나도 집 갔다 와야 되는데 총으로 75원을 모아야 되네요 일단 75원 모으면 1975 모으면, 대충 한 2000원 모으면 집 갔다 와야겠네요. 야, 사냥감을 찾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 파괴되었고요, 밑에. 지금, 미드, 미드 쪽 도와주러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음 회복기 더 넣어주고요 일단은 잠시만요 1,900원이 다 모아가거든요 1,975원 다 모아가거든요 야야야야 죽으면 안돼 너! 야 이만 너 죽으면 안 돼. 일단 이거 잡으면 1, 1,975원 모일 것 같거든요 1,975원 모으고 갈게요 1,900원 모았다 일 얘가 정신중해서 가니까 저도 같이 따라갈게요 저돈 그 이제 어느정도 모았으니까 네 샀구요 어야 어디갔냐 볼리베어 야 볼리베어 야 볼리베어 야, 야. 다 아니오. <웃음> 아니, 한데까지해 봐야지. 하한데까지해 봐야지. 얼마나 했다 소 <웃음> 야, 이즈 손절하래. 올리브 언니 입 있습니다. 일단 볼리베어한테, 볼리베어 박으러 갈게요. 볼리베어한테. 일단 볼리, 볼리볼리볼리. 볼리. <웃음> 이렇게 해서 피를 채운다고. 이렇게 해서 피를 채운다고. <웃음> 어, 저런 푸씨 어서오세요. 저는 볼리비아한테 붙을 겁니다. 그럼 볼리한테 붙을 거고요. 지금 심각하게 망한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심각하게 망한게 느껴지거든요 나 이거 나집 갔다 와야 돼 집 갔다 와야 돼. 나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집에 갈 수가 없다. 이거 집에 갈 수도 없어. 이거. 일단 볼리비아한테 갈게요 다시, 다시 볼비아한테 가야 돼서 다시 볼비아한테 가는,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판진거같 거든요？아무리 봐도 이번 판진거같 은데 한타하 자는데. 볼베한테 붙고 볼베한테 붙어서 베이가 쪽에 지금 여기가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저쪽에 지금 완전 난리가 나서 <웃음> 이쪽을 가면 수밖에 없는것 같은데 난리났어 여기 항복 찍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답이 없네요 이런.. 씨앗도... 아주 시애신데 이거.. <웃음> 이 판은 아주 망했는데 파는 좀 망했는데. 지금인가? 지금인가? 지금인가? 야 망했다 <웃음> 이건 진짜 망했다 이 판은 진짜 망했는데 야 상대이 지 겁나 살컸다. 어이.. shit. s 밥인 것 같다. 항, 항복, 항복 때리고요. 망했네요. 음... 야, 이걸 이렇게 망하네. 교는 필요없다 부러진 뼈가 더큰 교훈을 새겨줄테니 <불어진 뼈가> 이걸 이렇게 망하네 그중에 나 1킬 먹은거 뭐야? 나 <웃음> 그중에 1킬 먹은거 뭐야? 1킬 먹은게 어, 그 와중에 1킬을 먹었데 회복량은 내가 압도적이긴 한데 야 심사, 13킬? 엄청나잖아 나는 보관함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뭐야? 너, 이거 어디 쓰는 거야? 네, 돌하고 있습니다. 와이티스 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노려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웃음> 유미 유미 하려고 켰습니다. 네, 유미 하려고 켰어요. 아싸. 유미 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유미 아 유미 아 유미 개꿀 누구 따라가는데요네 잠시만요 이거 화 띄워 드릴게요 어, 야 어, 아, 됐다 잠시만요 어, 왜 화면이 안 띄워지니? 어, 아, 됐다 화면 띄워진다 네 나는 누구를 따라가면 되옵니까 다리우스? 고르키? 탈리아? 바이크? 일단 당연히 보수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보수로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보수로 갈게요 아 근데 오늘도 말은좀 조용조용히 할게요 오늘 어제 같은 사상 <웃음> 오늘 같은 미친 일을 받아 받았... 잘못 들었어 전멸 들었어 전나 잘못 들었어 <웃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욕먹은 거 고대로 들었네 아... 아까 아 전에 욕먹은 거 고대로 들고 있네요 전멸 고대로 들고 있네 나나 아, 뭐하니 나 뭐하니 뭐 아까 전에 아이가 이걸 오늘 안 끊긴다고요. 네, <웃음> 오늘은 조금 이것저것 손 봤거든요. 방송 손 키기 전에 이것저것 손, 손을 봐가지고 안 끊길 거예요. 일단 보스로, 일단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일단 힐 넣고요. 일단 보스로, 맞아. 보스왜두 명이 나 가? 예, 왜왜보스두 명이 나와? 참마왜 보스 보두 명이야. 참마왜 보스 두 명이야. 미시언왜 보스, 보스, 보스 두 명이야, 지금? 그죠? 아니, 보 보스 얘가 왜 와? 뭘, 원래 이래? 버퍼도 안걸리고 좋아요? 네감사합니다 지금.. 잠시이 정글이었어? 얘 죽겠는데? 야! <웃음> 뭐냐 이모? 야너 대지면 안 돼. <웃음> 가야 된다고. 일단 집갔다가 갈게요. 일단 미드에 있는 건 계획하니까. 일단 집 갔다가 보 보수로 갈게요. 뭐뭐 먼지거리지? 뭐, 제 뭐야? 제제 <웃음> 뭐야? 쟤 아까 뭐였어? 타주 겠는데 손절 쳐야 될것같 은데, 야야 아. 야. 야, 그럼 안되 지？지금 회복, 회복 기가 레벨 도 그리 안높 은데, 이런 식 으로 가면, 모르겠네요. 써렌 <웃음> 쳐야 될것 같은데, 벌써 야 <웃음> 에바잖아. 이거 <웃음> 개 에바잖아. 야 이거 개 에반데. 레벨 차이바 와! 레벨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지금 지금 레벨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힐을 힐보다 딜이 더 많이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힐. 힐도 정도가 있지. 이거를 안 돼요, 이 정도면. 힐을 못 박아. 개봐잖아 일단 집 갔다 올게요. 집에 가서 일단 뭐살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집 가서 좀 사고 올게요. 뭐 이것도 사고, 이거 사고 나서 저한테 붙고. 아, 개반데? <웃음> 개바잖아. 아니, 지금 보세 두 명이 나와 있거든요. 두명다 레벨이,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요.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뭘할 수가 없어. 한 명은 레벨 사고한 명은 레벨 5야. 야, 안 돼요. 이게 아마 정 정글러인 것 같은데 <웃음> 정글러가 왜 보세요? <보세와서> 시신... <웃음> 아 짜증나. <웃음> 아 못해먹겠어 이거 이파 이파 못해먹겠어. 야너뭐 가만히 서서 뭐하니? 나도 같이 때리고 싶거든. <웃음> 아니. 야이. 이불로 서포스는 안 먹는 게 A라고 내가 배운. 배우... <웃음> 서포스는 안 먹는 게 A라고 배워서 지금 열심히 안 먹고 있는데, 얘는 뭐, 뭔, 뭔 소리 야 아니에? <웃음> 아, 짜증난다, 얘. 아, 놀다나 많이 알아서 뿌듯하고요 아, 다님 덕분이죠. 역시 어제, 어제 가르침은 아주 잘 받았습니다. 네. 아, 다 와, 마티스님 덕분입니다. 어제 덕분에 많이 알았어요. 지금 채팅창을 솔직히 잘못 읽고 있거든요. 지금 채팅창을 그냥 쭉볼 수가 없어요. 지금 게임에, <웃음> 게임에 집중을 해가지고. 난 지금은 많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니까 힐은 안 넣도록 할게요. 야야. 어어어 야.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아 이거 아니잖아. 에 게입 m i d 오우 야야야야 일단 쟤한테 붙을게요 아니 저도 집 갔다 오게 와야될것같은데 일단 집갔다 올게요 오늘 놀만 할 거냐고요? 네 아마도? 오늘 놀밖에 안할것 같아요 아또놀 놀이 재밌어 가지고 일단 조아의 성배 사고요 일단 조아성배 사고 일단 벌수 다시 또 달려가야죠 뭐 <웃음> 답이 없다 <웃음> 이건 답이 다. 뭔데? 제가 저쪽으로 날아가자. 전장에 화신. 일단 보소 날아가서. 나 원래 붙어 있던 애한테 붙어 있을게요, 계속. 야, 너 회복 좀 받아라. 니가 회복 받아야겠다. 아이, 나 정신이 좀 안해? 네 집간에 저기 얘한테 부탁하지. 일단 만화는 만화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얘는 얘는 어차피 체력이 얘는 제가 보기엔 체력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체력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체력은 별로 안 중요해서. 찾아. 너를 요렇게 아또답 없네. <웃음> 야야야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몇 가지 썼는데 이걸 도망을 못 치네요 이걸 도망을 못 치네 일단 만화재생속도 더, 더 넣어버리고 야나 데려가 나 데려가야지. 내 네, 노를 많이 해서 선대 스킬 좀 알아야 되긴 한것 같아요. 지금 하긴 나도 계속 유임, 저도 계속 유임하고 있으니까 유임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유임 말고 지금 어제부터. 그 제가 오늘 낮에도 게임을 잠깐 했거든요 오늘 낮에 게임을 잠깐 했는데 오늘 낮에도 유미만 했어요 유미만 해가지고 유미만 해가지고 조금 확인해야 돼요 야. 아이고 형신아 지금 그럭저럭 버티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버티고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버티고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하거든요 특히 지금 보쪽은 얘가 왜 이렇게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까지 각러들면서 이렇게 못하는 애는 또 처음 봤어요 물론 제가 뭐 난 말할 처남남할 처진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보충에서 아얘 얘도 꽤못 한다. 얘꽤못 한다. 일단 힐 받아라 계속. 일단 힐힐힐한번 힐. 더. 일 한번 더 아. 야, 이걸 이렇게 먹는다고? 맞추고 야 이거 힐 넣어주는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힐을 얘는 아무리 열심히 넣어줘도 체력이 체력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저 믿고 <웃음> 믿고 관리를 안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리를 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관리 안하는 것 같아요 빡친다 너나 나 믿고 <웃음> 나보고나 나 믿고 지 체력 관리를 안 하는 거니? 아니면, 대체 뭘 믿고 체력 관리를 이렇게 하 하는 거니? <웃음> 약간 여유봤는데 하루 만에 사람이 바뀐다고요? 네. 아까 전에 낮에 할 때도, 나, 낮에 할 때도 사람 상당히 빡쳐 많이 빡쳤었거든요. 아니, 계속 저보고 잘하라고 하는데, 봇에 사람은 없고 아예 계속 유미는 봇이라고 하더라고요전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봇에 계속 와있었죠 근데 이게 이게 웃긴게 뭐냐면 봇에 사람이 이렇게 해도 야야야 야야사 살아라 벌레 같은 놈 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 잡아 잡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 c s 원래 안 먹는데, 여기 정리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정리 안 해주면 큰일 날것 같아. 일단 힐더 올려주고요. 습니다 포탑을 파 했습니다. 아, 그래도 포탑 파괴하고 있 게! 얘도 포톡도 하게 하고 쉣. 뭘 가만히 있어, 씨. 야, 보사 빨리 좀와 줘라. 나 힘들다. 나 힘들다. 진짜. 아, 저거 잡아라. <웃음> 아, 야, 빨리, 빨리 가서 잡자. <웃음> 다밀밀인 있는 것같거든요다 일단 포터파괴하고 일단 아, 야그 너무. 너는이금너심이 없다. <웃음> 야이 캐릭터 이거 뭐냐 이거 너 이거 릭터이름뭔무이르겠는데 예, 양심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진짜 양심 없는 것 같아 아니 대체 뭘 믿고 멀, 뭘 믿고 지금 계속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뭘 믿고 체력관리를 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체력관리를 진짜 안해요 체력관리를 정말 똥, 똥같이 똥 안해 아 잠깐만 잠깐만 Yeah. 야, 빠져, 빠져, 빠져. 야, 아, 이 처음 모았네? 잠시만요. 저집 갔다 올게요. 탈리아인 탈리아예요? 양심 없다. <웃음> 진짜 양심 없다. 양 양심이 없다 못해. 일단은 이것도 사고. 탈리아 양심 진짜 없다. 뭘 믿고 뭘 믿고 저렇게 관리 당하는 거지? 뭘, 뭘 믿고 저렇게... 나, 남 있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나 탈리아야... 너뭐 뭐 믿고 뭐 믿고 지금 갈리아 하는 거니? 아, 여기 설치했어야 되는 건데. 아, 빡친다. 양심 겁나 없는 것. 양심이 없다 못해. 부정한 성배 사고, 부정한 성배 사고, 불타는 형루나 수당 수당 썼고요. 어, 린도 없지. 못 죽어, 못 죽어, 죽지 마. 야, 죽지 마. 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아 불탄을 한 거예요. 2175원이네요. 불탄을 한 아직 못 사요. 학살 중입니다. 아, 미안이고, 잘못 썼다포탄을 파괴했습니다. 신발이요? 신발 어떤 거 사야 되지? 일단 얘한테 붙어서 가긴 가는데 일단 보스는 망한 것 같거든요 보스는 상당히 망한 것 같아요 보스는 상당히 망한 것 같고 뭔 픽업 서비스야 돼지고 싶냐 탈리아야 저거 죽고 싶은가 보구나 아이오니아 신발이요 네 잠시만요 아, 내 신발 사야 되는데, 픽업 서비스 돼지고신가에. 얘 나한테 욕먹고 싶은 거지. <웃음> 아, 진심 싫다. 탈리아 진짜 양심 없다. 픽업 서비스라고 지달하는 거 봐. 죽여버릴까? 이거 자폭 자폭 기능 없어요？자폭기 <웃음> 없나 얘? 여기 세명 있다. 어찌하노 이, 이걸 여기 세 보세 3명이나 있어. 왜 보세? 왜세명이나 있냐고? 왜 3명이 나 있냐? 그래도 억제기 파괴하고 큐그 마우스로 빙글거리면 두명 난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주, 궁금,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왜 굳이 고세에 밀어? 이따 대충 으 가서 좀사게요 일단 대충 한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집 가서 좀 사와야 될것 같아. 일단 무따 살까요? 따이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못 이기면 진짜 개해바다. <웃음> 진짜 개해바다. 일단 지금 두 명이 죽은 상태라서 조금 애바긴 하거든요. 혹시 지금 주머니에 먹을 것좀 없어? 지금은, 지금은. 응 회복 넣어줄거야 회복 존재각 저기 이아 Q E Q E 아 찍 어요 큐 부터 먼저 찍 는구나. 아이오 니아 신발 사고 붙 을게요. 신발 사고 일단 망토는 제가 잘못 산게 맞거든요 망토는 제가 잘못 산게 맞아요 제외 아, 장이 잘컸 니？제 외 <웃음> 장이 잘컸 니？개 해 왔는데 제제외 장이 잘컸 어？억 적이 재생 성되었 고요 망했 네요. 저거, 저거 왜 저리 잘 컸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몇 명, 여개 남았어. 아니, 다개 있나? 저거 가래, 왜 저리 잘 컸니? <웃음> 개 반디 이거, 넌왜 정글로 가니? <웃음> 그... 그리고 왜넌 정글로 가니? 야 양심 없는 탈리아. 아이 양심 없는 새. 가봐서 뭐따쓰게아 네가 왜 정글을 왜 도냐고. <웃음> 아 짜증나. 네가 정글을 왜 도라. 아, 짜증나. <웃음> 아 짜증. 이거, 지냐? <웃음> 이거, 이걸 지냐? <웃음> 그러게요. <웃음> 그러게요. 이걸 지나요? 이거, 이걸, 이걸이마 지나요? 야 그래도 끝까지 너한테 붙어 주긴 할게 너, 너한테 끝까지 붙어 주긴 할건데 짜증난다 었습니다 <웃음> 까짓껏 해본다고? 지금 한타 한다는 것 같은데 될란지 모르겠네요 잡자고? 저기 가린 있다. 야 가린 잡아. 야트래픽키 까지, 야트래픽키 까지 하고 죽 어？그걸 이걸 <웃음> 어, 오케이. 하는 개불 씨 대지겠고 내가 그거 돼지겄다 <웃음> 네, 저, 저마, 네, 아까 전에 저마 그거 들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웃음> 네. 저마 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걸, 이걸, 이걸. FFF. 야, 이걸 뒤야냐 이걸 뒤지냐? 이걸 뒤지냐? 이걸 뒤지냐? 이걸 뒤지냐? 디지... 이걸 뒤지냐? 이걸 뒤지냐? 이걸 뒤지냐? 이걸 뒤지냐? <웃음> 아, 짜증나. 파악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밀린 거 없지? 하나도 밀린 거 여기 가운데, 가운데 조금 밀렸네 미드, 미드 가운데 조금 밀렸네요. 미드 조금 밀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한타 중인 것 같은데, 오! 최대한 빨리 가서 도와주고 올게요. 난 가렌 때문에 파이 팔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감이 안될것 같네요. 가군이 당했습니다. 가면 안될것 같다. 가면 안될것 같다. 나한테 붙고. 가랜 보자마다 빼는 거 봐. <웃음> 아 이렇게 팔, 팔 수도 있구나. 일단 돈 조금만 더 모아서. 일단 돈. 일단 돈 조금만 더 모아서. 3,000원짜리 산 거, 3,000원짜리 저사고요 야! 잠깐만, 나 화장실 마려워. 나 화장실 마려워. 나 화장실 마려워. 나 화장실 마려워. 어떻게? 나 화장실 마려운데 어떻게? 진 진심으로 마려운데? 나 진심 화장실 마려운데? 진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웃음>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업제기 파괴하고요 이거 이기겠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거야 이야 너는 아니야 다 아, 다리우스? 코르키 코르키 찍을게요. 아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웃음> 진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마이크 껴놓, 마이크 꺼놓고 있었네요. <웃음> 마이크 꺼놓고 말하고 있었어. 어쩐지 대답이 없더라. 아웃. 유매해도 돼야? 일단 유미가 됐는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유, 유미, 아시 몰라 유미 찍을래? 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아까 회복이랑 방타 방어막 점화 점화 들고. 네, 이렇게 할게요. 곧 갈게요. 일단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 이유가요. 이게... 지금 이... 이창 자체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시작하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야스오 있고, 모르가나 있고. 뭐니, 이거? 사실, 뭔가 좀 이상한데, 조, 조합이. <웃음> 조합이 상당히 이상한데. 자, 그럼 게임 장면 넘어갑니다. 아, 으... 게, 게임 장면 나와라. 아, 됐다. 알고 계셨나요? 저희는 2010년에 아무 눈물 세기를 포기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아까 전에 판테온 살까 말까 했다가 판테온 결국 샀거든요 판테온을 결국 샀는데 판테온 쓸만한가요? 제가 창 캐릭을 좋아해서 판테온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판테온을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판테온을 샀는데 판테온 할, 할 만한가요? 일단 uh, QE QE 처부터 찍고 그러면 삼성까지 삼십초 남았습니다 투탑 갑시다 투탑 서포 먼저 나와? 나 서포트인데 저 서포트인데요 나 얘가 왔으니까 얘로 고정시켜도 가겠습니다 애쉬가, 애시가 보스로 오네. 상호 대사도 있네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기에 저기 두 명이나 있는데 유비 처음 본대요 유비 처음 본다는데 어떻게 잠시만 유비 처음 본다는데 이거 어떻게 나 지금 회복 안찍었거든요 자 회복 바로 넣어주고요 예, 샤네드탄도 한번씩 넣어주고 아 다들 근데 저기 있는 얘는 얘 이름이 뭐였지? 어 잠시만 잠시만 죽지마 죽지마 죽지마 럭스 럭스제 이거 그 이거 하면 이렇게 안뜨지 않아요 이게 뭘지 이거 표시가 안뜨지 않아요 럭스제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는게 그거밖에 없어요 럭스제이 거 표시 안뜨지 않나요 아 잠만 큐 찍어야 되는데 이 e 찍어버렸네 버릇, 버릇적으로 이 e 찍어버렸네요 시 부가 있어네6 유형 이구 유명... 어 내려서 상 내려서 상대방을 쳐야 방어망이 들어온다고? 와, 이걸 맞추네. 내려서는 못하겠어이안하지만난 <웃음> 내려서는 못하겠다. 그 와중에 못하겠다. 떠났거든한한명왜나사지모르하겠는데한명나못거겠요 누가 나은 못하겠다. 겠는데한명나갔어겠 망했어. 일단 사기도 사야 되니까 일단 내려서. 그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또뭐 체등 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야 서포 서포 서포보다 서포보다 네가 네가 더 레벨이 낮으면 그게 말이 되니? 애시야? 너에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둠을 내요 야, 수 방금 죽지 않았니? 어, 개 잡은겨. 어? 어? 내가 왜 잡은겨? <웃음> 내 내가 어깨 잡은겨. 내, 내가 어케 잡은 겨 내가 <웃음> 어케 잡은 겨아 잠시만 잠시만 내, 내가 어케 잡은 겨 <웃음> 어케 <어떻게> 잡은 겨나 <웃음> 1킬 했어요 오케 잡은겨. 나오지가 돼. 오케 <목소리> okay, 잡은겨. <웃음> 저보고 언니라 하는데요. 오케이, 잡으려게요도 회복기 계속 넣어주고요. 이걸 죽는다고? 합류 <목소리를> 친구야 <웃음> 내가 아무리 해복기가두 개라지만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니니? 내가 아무리 해복기가두 개라지만 좀 너무한데 해복기가두 개긴 하거든요 해 복기가, 두개 라서, 야저 잡아, 아 이거 못 맞추네, 이걸 못 맞추네. 아, 저 맞췄으면 잡았는데, 저탑 어, 잠시만 를저네 저도 사야 되는 거 있으니까 같이 따라갔다 오죠 잠시만 잠시만 1200원 모으면 바로 저거 사도록 하죠 잠 밑에 완전 난리 났는데요 밑, 밑에 봇 <웃음> 완전 난리 났는데 신 말고, 하 색이, 아, 저, 하 색이, 야, 저, 하 색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 본다. 너랑 난 저는 집 갔다 와야 되겠네요. 야, 저걸 막고 맞는. 해시한테 다시 따라 붙을게요 죽다 이걸 맞네요 이거 지겠는데요 이거 까딱하면 지겠는데 지겠다. 까딱 잘못하면 안 되게 이거 지겠는데. 네, 안녕히 가세요, 와디즈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망했다, 망했다 이거. 이망어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신발을 사야 되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오니아 장화 사고 안이오니아 장화 사고 고 이걸 이기나? 이길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 이거 질것 같다는 느낌이 강한데 잠시만요 오, 왜 저를 자꾸 다이없는데키키키 에렉톤 저거부터 조져야 되는데, 아. 레전데 이거 안될것 같아. 이건 답이 없어. 안될것 같아. 슈퍼미니언, 이거, 슈퍼미니언 저거 못 거, 걸... 일단, 억제기 다시 생성될 때까지 개겨야 되거든요? 개기지 않으면 못 버텨요, 이거를. 이렇게 다죽는다 궁한 번도 못써보 겠다. 이거 더라. 와 망했네 이판 망했다 이판 졌어요 아, 한명 나가고 해가지고 이 판은 완전히 진것 같아요 이 판은 진짜 망한 것 같아요 네 망했네요 졌어요 잘했으니까 뭐 주고요 어, 힘들다 저서 그것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파란색 포인도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유비만지 엄청나게 했더니 와, 와. 일단 저저채스로 바꿀게요 저채스로 바꾸고 힘들다. <웃음> 많이 힘드네요. 네, 상당히 많이 힘들요 지금 어제 한 시간 넘게 했죠 지금. 거의 두 시간째네. 그러니까 키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했으니까. 배금 틀고 지금 제가 어, 키고 바로 이걸 했으니까 아마 두 시간 넘게 한거 맞네. 라이브가 지금 두 시간째니까 두 시간 정도 된거 같네요. 네.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기도 애매하라 어쨌든. 그... 녹화는 중지할게요. 녹화